요게가 좋지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그렇지. 아... 어,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4학년 재학 중인 최우석입니다. 그럼 운씨 네. 누구 나오신는요어 모르겠습니다. <웃음> 뭐 아네 많이 시청했습니다. 임동민 피아니스트도 봤고요. 그 김정원 피아니스트도 봤고. 저희가 특별히. 경희대학교 교수님, <웃음> <웃음> 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임효선입니다. 특정 분이랑 어떤 사이신지 알고 봤더니 제 제자네요. <웃음> <웃음> 오늘 받고 싶은 곡은 뭐예요? 아모이노프, 오늘... 파가니, 레이션. 네, 조수님의 음... 음반을 음...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어디가 감명 <감형> 깊었어요? <웃음> 아, 거기가? <웃음> 오케이. <웃음>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주하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쓸게요 아, 음, <웃음> 짧은 시간 준비한 것 같은데 2주 음, 쳤습니다아 음, 그래요? 아, 네 <웃음> 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자 어, 우선 내가 네. 어떤 점이 이곡 하면서 제일 어려웠어요? 어, 워낙에 이제 템포, 바리에이션마다 이제 특징도 다르고 음. 음표가 많아서 그거를 다치기에 무리가 있고 그리고 특유의 그런 색채를 표현하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사실 이 곡이 어렵긴 한데 네. 내 생각에는 2번이나 3번 협주곡보다는 그래도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어렵지만 한른 네. 것도 한번 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네. 그 뒤에서부터 가볼까요? 어, 근데 여기 위에 멜로디 네. 메두폴테라고 써 있는데 네. 약간 특별히 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왼손을 더 작게 만들어서 어. 조금 더 사색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아.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나오면 좋을까요? 아니 아니 이게 큰 홀에서는 아, 이게 네.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아.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연습을 안 해서 못 치겠지만 이 이거는 멜로디가 네 okay. okay.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느낌을 조금 더 노래하고 네. 그다음에 라흐마니노프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러시아어는 못하지만 러시아어는 첫음에 좀 액센트가 있는 그런 음절이 많대요. 네. 그래서 보통 모짜르트 같으면은 뭐 율로 같으면 뭐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라흐마니노프의 어, 음악을 노래할 때는 첫 음부터 이미 좀 풍성하게 노래를 하면서 거기서 끌고 나올 율로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끌고 그래서 프레이징의 첫 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옆으로 그 다음에 첫 음부터 그리고, 약간만, 루바토가, 티, 하, 잠깐만, 루바토 넣어볼까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그리고, 사실 여기 내성이 되게 중요하네. 애원하듯이? 네. 오케스트라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네. 갔으면 좋겠고. 사실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 네. 음... 안 좋은 부분은요? 테마, <웃음> 테마는 텔바, 뭐, 오케이, 놔두고. 네. 네. 바레이션 네. 2. <웃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두 번째 약간 메아리처럼 하는 거 좋긴 좋은데 네. 그 안에서도 좀 전달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좋긴 좋은데 약간 다성부가 네. 예를 들면 여기 왼손도 이억팍팍팍팍팍팍팍 그게 이제는 얘가 성부가 뭐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조금 각 라인이 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잘 칠다 보니까 자꾸 큰 프레이징이 끊기고 이 액센트 때문에 큰 프레이징이 끊기긴 하거든요 파가니니 변주곡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네. 파, 어, 파가니니의 변주에 의한 랩소디죠 랩소디는 뭐냐면 은그 한문으로 한 광시 곡이잖아요 네. 광은 무슨 광을 썼는지 알아요? 오 맞아요. 어, 어. 어. <웃음> 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뭔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거를 할때 조금 더 자유롭고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가 어. 뭔가 어두웠다가 조금 표현을 했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약간 꼭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약간 판타지 네. 섞어가면서 그리고 사실 이 곡이 낭만 시기는 아니에요 사실 약간 재즈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미국은 그때 이미 재즈가 아. 되게 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작곡가 도뭐 라벨도 네. 어, 협주곡을 쓸때 재즈 의 아, 네. 영향 되게 많이 받았고 여기 조금만 해볼까요? 네. 처음 어, 이미 단단하게 시작을 하지만 너무 크지는 않게, 지금은 괜찮아요? 네. 크지 않게 시작을 하면서 어디까지 갈 건지. 자, 잡아. <목소리> 더 잡아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따다따따 따다 정확하게. 아니, 아니, 리듬도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 음이 사실 스타카토까지는 아니거든. 따다빠따빠따빠따 그리고 또 아까, 어, 라흐마이노프가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반음계를 되게 많이 썼거든. 네. 특히 이 곡은. 얘가. <목소리> 성능부터 볼트지. 너무 똑바로 할 때는 오 계속. 디미노엔도 하기 직전에 약간 너무 어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아, 네. 얘는 반대로 종소리처럼. 네. 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웃음> 이게 바꿔놓고 바꿔놓으면 네. 오른손이 왼손 같고 왼손이 네, 오른손 맞아요. 같아서 어,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웃음> 왼손은 종소리 같은 그런 뭔가 어, 영롱한 네. 소리를 조금 섞었으면 좋겠고 어, 여기는 왼손이 아무튼 그래도 갑자기 화성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네. 화성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이 작아지지 말고 네. 좀더 풍성하게 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딱 다가 이런 약간 불꽃놀이처럼 네.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약간 풍성할 때 가서 노래 해줬다가 다시 싹 빠졌으면 좋겠어요. 얘는 풍성한 부분 어. 했다가 다시 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페달 많지는 않고 너무 빠르진 않게 여기 내려오다가 뭔가 정신 너무 빨라질 것 같아 요어 그러니까 오히려 안 빨라지려고 노력을 네. 근데 가볍게 떠떠떠떠 어, 반음계도 표현해주고. 띠라. 얘는 대화나 누디시. 띠라. 오른손 나와고 어, 그래서 섹션별로도 어떤 이런 부분은 약간 그냥 이렇게 흐드러지듯이 하면서 예쁘고 음, 잔잔하게 하고 노래할 부분은 나가라가라가라가 조금 더 나오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훨씬 더변화무쌍하게 오히려 네, 만들어야 돼. 네. 계속 그 다음엔 이제 오케스트라가 나오면서 어, 근데 다가다가 나가다가, 나가다가 이 16분음표들 더 채워주면서 노래를 하고 페달 너무 많지는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윗소리를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요 하다 화성을 조금 더. 해서 음. 여기 밑리로들갔다가 반음기도 들어주고 작아주세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 아니 아니 근데 왼손 안칠 때가 안 들리는데? 아, 잘했는데 얘를 또 너무 몰려다 보면은 진짜 후루룩 하면서 뭐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네. 다가다, 다가다, 다가다. 음. 아니 아니 아니. 조금 더 작게 시작하세요. 아니, 오른손만 한번 해보세요. 요게가 좋지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을 조금 잘해야지 뒤에가 빛나게 네. 들려요. 네. 음. 아까 뭐 악상 같은 거는 네. 잘 살렸어요. 음,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텀을 <웃음> 짧게 거의 한2 주밖에 안 쳤는데 이제 방향성을 못 잡았는데 그런 것들을 잡본것 같아서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